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현방 유트브의 게임플레이. 아직 세팅이 문제가 있어 소리 조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신작은 아닌데요? 처음 해보는 인디게임. 몇년 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게임 빌로우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리가 굉장히 크군요 이거 뭐 내가 뭐 해야 되니? 어좀뭐 있나 좀 보죠 도롱 도롱 이와중에 옵션 조절이 됐어 80정도로만 다 맞춰볼게요 컷신을 스킵할 수 있는데 일단 보도록 하죠 참고로 저는 멘트를 하는 어 유튜버이기 때문에 멘트가 싫으신 분들은 당장에 뒤로가기를 눌러서 다른 영상을 보기 바래요 게임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아.. 뭔가 바다.. 같고요 어, 구름이.. 있네요 마우스 치워볼까? 어.. 안 치워져 가운데다 다야지 너무 긴거 아니야? 아, <웃음> 어... <웃음> 뭐별 감성이 느껴지진 않으니까 일단 코멘터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어, 본 게임은 B E L O W 아마 빌로우라는 게임으로서 어, 엑스박스 독점이었는지 아니면 우...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PC로도 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쪽에서는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게임 화면 비율 자체도 엄청 작을 뿐더러 스위치로 만약 이 게임을 한다면은 눈알이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음, 게임 컨셉이 워낙... 자기 컨셉에... 컨셉? <웃음> 컨셉에 출중하다보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한 4년전인지 3년전인지 어 언제 이 게임이 나온다고 어 아트가 굉장히 독특하네 하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어느새 저는 뭐 위쳐3를 하고 있었고 레인월드를 하고 있었고 워프레임은 맨날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머릿속에서 잊혀진 게임이었는데요 작년 12월 15일날 발매를 했더라고요 스팀 상점 구경을 안했으면은 이 게임이 나왔었는지도 이 게임을 구경했었는지도 떠올리지 못했을거에요 아마 <웃음> 정말 대단한 게임이 아닌거 같아요 음.. 게임이 아닌거 같아요? 게임인거 같아요 뺏목을 타고 있네요 비가 내리고 있고 이거 소리 조절을 더 해야 될것 같은데? 70 정도로만? 뮤직을 75 이게 아직도 컷신입니다, 여러분. <웃음> 아... 요즘에 너무... 요즘에 너무 뭐가 아니고 바쁜 것도 아니고 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지만 저에게는특히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음.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웃음> 근데 저는 어, 아무래도 생방송 체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특별한 날 아니면 은어 이렇게 그냥 녹화해서 영상 올리거나, 제가 뭐 하고 싶을 때 정말 취미생활 같이 이 영상들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화 요 리뷰 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역시 제... 그거를 안거 같아요 제... 성격? 그런 거? 아유! 조그만 거 봐! 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오! 오 뭐야 3,4 뭐 이런 것도 있고 오 방패 막기 마우스로 이렇게 할수있고요 이게 뭐 감상평을 보니까 오 풀도 잘린다 이야 평을 대충 봤는데 레인월드 같은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 모바일로 보면은 어, 눈이 굉장히 아프겠는데 이거? 지금 제 화면이 굉장히 작은 모니터거든요? 이거 <웃음> 굉장히 오래된 장작 가... 같고 이거 먹는 거 같고 무 같은 건가? 나뭇잎 같은 건가? 어... 뭔가 했어요. 어, 물고기도 있네? 잘 보면은, 어? 물고기도 주슨 거 같은데, 아니네, 물 튜니 터니 에서 플릿 이게 뭐 돌인데, 무슨 돌이라고 할까요? <웃음> 아니고 무슨 돌이라 그랬지? 기기 나질 않네? 이건 뭐지? <웃음> 이게 게임 내에서 제가 미리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레인월드 같은 게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레인월드보다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레인월드에서는어넌 배가 고프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어 인도자 이기도 없고 어 오보다 당신이 어디를 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물을 끓일 수가 있네요? 물 넣고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스프가 됐다 여기 보면은, 좌측에 보면은 뭐 위장이 있는 거 보니까 배가 고플 수 있고 아, 이 눈꽃송이는 이제 추위에 대한 이미지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은 이제 목마름? 목마름일 거야. 물...물이니까 분명히 목마름일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렇게 옆으로도 갈수 있었군요. 토치 토치도 만들 수 있고 횃불 에로 샤드 엠버 앰버. 엠버? 앰버? 엠버로 뭔가 조합을 할 수도 있고 활 이건 뭐지? Q랑 이로 활성화와 끄기 나가기 뭐 이런걸 할 수도 있고 어 탭을 누르니까 지도같은게 있나본데? 위 아래는 무슨 표시일까 이게? 어, 뛸 수도 있고 아 키를 한번 봐볼까요? 컨트롤러 패싱 런, 대쉬, 스페이스바 어... 어택, 차저어택드베쉬 가드 홀드랑 프레스 따로 있구요 R버튼 이 뭐지? 시... 시스, 시스웨펀? 세스, 세스, 세스라고 해야 돼? 시스라고 해야 돼? 픽, 랜턴, F로도 할수 있고 뭐하는거지? <웃음> 저 위로도 뭔가 길이 있고 여길로도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얘를 한번 봐볼까요? 뭔가 있어 보이진 않죠? 주인공 옷 같은 것도 뭐 바꿔 입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추위가 있다는 것은 뭐, 더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에 끊겨있잖아? 이거 어, 비겨나가진 않네요 어, 낙사를 할줄 알고 좀 쫄았는데 어, 낙사에 대한 어, 그런 게 없나봐요 낙사 시스템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또 요런 게임 좋아하지 않습니까? 토토토토토토토토토 <목소리> <목소리> 젤다 베꼈네 야숨 베꼈네 풀이 썰리네 이거 일로 가야 될것같아 어? 벽을 올라? 벽을 기어 올라? 야숨 베꼈네 <목소리> 야, 숨이네 완전... 영담인가요시죠 어우, 너무 높은데? 어휴, 겨우 올라왔다, 야. 뭔가 길이나 있고? 이게 지도 같은 게 아닌가 본데? 안전히 있고 이브쇼! 어..뭐가 활성화가 안되네요 일로더 가볼까? 이게 지금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방패랑 칼이 있는 거 보니까 저 또는 주인공을 해할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괴물딱지라던가 아니면은 나쁜 동물 뭐가 안돼 <웃음> 활성화가 안돼 어? 뭐가 있네 이게 그리고 클로즈업이랑 이게 없어요 따로 음 랜턴 가이딩 라이트? 바닥에 뭐가 있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구나. 그냥 어, 끄고 킬수 있고, 꾹 누르면은 이렇게 앞을 비칠 수 있고, 저기다 비치면은 뭐가 활성화 되려나? 귀여워. 어, 어뭐 그딴 거 하나도 없고요. <웃음> 여기 가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음, 안돼. 너무 막. 이 생각을 앞서가지마 개코야 <웃음> 게임을 너무 과대 해석하면 안돼 제가 일로일로였나봐요? 돌땡이 돌땡이 뚫러 가는 건가? 아무튼 여기도 계단이 있군요. 올라가 보자. Q를 누르면 여기 있고 화살도 쏠수 있는데, 어, 어, 어 뭔가 던전 같은. 동굴 입구를 찾았어요 동굴에 들어온 거? 홀드에브 빛이야! 에이오에이오에이오 됐어 좀더 깊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가 없는 게 정말 좋다. 아 여기 또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게 안 빛나네? 배가 아직 덜 고픈데 이건 뭘까요? 여 뭐가 반짝거리고 넘까지 아 이건 좀 아쉽다 캠프같은거를 내가 차려놓고 어딘가서 야영을 할수 있으면은 재밌었을텐데 그게 아니네 스티를 1번에다 넣은건가? 어 맞네? 어? 이게 위치가 맞는 건데? 그래도 보는 법을 하나도 모르겠구요? 음. 스틱을 2번에다가 넣을수도 있니? 안되네? 이게 소모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일단 가자. <웃음> 나무 스틱을 주웠고, 음, 음, 어두워. 주석고. 어, <웃음> 요거 함정 같은데? 이거 <웃음> 뭔가 줄로 이어져 있죠. 조심해야 돼, 저런 거. 아니 뭐적 같은 게 나온 게 아니고 아, 자리가 에? 지 박쥐들 그냥 이렇게 잡아도 되는건가? 야 너네 엄마 아빠 다 뒤졌다 어 박쥐를 이렇게 파밍을 할 수가 있네? 다시 써 줍줍 뭔가 많이 했습니다. 짜스 박쥐가 막 공격을 해. 어 배고픈 게좀 목마른 것도 좀 모젤 모젤이 뭘까? 인날... 인날드? 인날즈? 인날즈는 또 뭐지? 가죽도 얻었고 블러드모스? 음. 아 이거 떨어지네 물 있고 아, 물 마신 건가 봐. 물 위에서 이 키를 누르면은 어, G G G G 쥐 잡은 거같아 어, 여기도 한 마리 있었는데? 지, 안 보여 지, 있네 어? 불 붙일수도 있네? 어이 쥐가 파밍이 안돼요 어이 뭐야 자리 안가? 오호~ 아, 어, 떨어졌어. <웃음> 어허~ 이걸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만. 저 아래쪽도 가보자. 왼쪽! 와곱쪽시방 저쪽으로도 하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저쪽으로 도갈수있는것같은데 이쪽으로 먼저 가봅시다저쪽으로가기에는것차으로하하 음. 배가 고픈 것같데데 그리고 유즈 어, 다 먹어버렸어요? 음식은 또... 캠프...에서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더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있네? 여기는 아까... <웃음> 5시 방향... 전 지역의 5시 방향이랑 이어진 곳이고 불 붙일 수 있는 데가 있네요 불 붙여버리고 예, 이어져 있네? 내려가 보자 아 이런 게임 좋습니다 아주 좋죠 박스가 있구만 밴드 어? 꽉 찼어? 버설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어, 뭔가 조합을 할 수가 있어 아, 이렇게 하면 밴드가 나온다? 아하 가죽에다가 샤드에 스틱을 하면은 화살이 되고 엠버에 가죽에 스틱을 하면은 불화살 모스에다가 이거 하면은 밴드 나오고 일단 될수 있는 거 밴디지 아무거나 일단 해볼까? 불화살? 불화살? 불화살 없으니까 불화살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럼 불화살 또롱 무기도 네 가지가 있나봐 세 가지가 더 있나봐요 장작 펀드를 얻었어 흠 누굴 알수 있는거는 저거밖에 없네요 나가자 오뭐 별거 없잖아 일? 뭐지? 하루 지났다는 건가? 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된다는 거? 어? 꺼졌어 루프같은걸 얻었어요 이 게임은 어차피 낙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벼서 가도 되겠네요 어또 먹을거있고 뭔가 근데 구분이 잘 안간다 헐 어이, 깜짝이야 어이. 해뿌리 필요 없던 거 아닐까? <웃음> 아무것도 없고 응? 음? 아무것도 없잖아? 에잉? 아무것도 쉽잖아. 아, 이쪽에 길이 있네 뭐할수 있었는데 주서 버렸어요. 거 어, 뭔데 이렇게 많이 주지? 이거 하라고 준거 같은데? 물에다가... 우리 건 수프밖에 못 먹는구나? 레드머쉬룸? 에다가, 그러면 두 칸, 아하. 오, <웃음> 공격력을 올려주는데? 같은 걸 하면은 저렇게 되고 한 칸밖에 안 차네 이거 스포드는 뭐지? 어... 일단은... 이거 공격력 올려주는 거 한번 만들어보죠 레드 엘릭서 이거 뭐...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더블은 영원히 저렇게 타오르나봐요 저거 25개를 쓰면은 이어 저기 뭐있다 뭐 있다. 어, 돌아다니고 있어 이거 하나 써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에 문제가 있어 소리 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 장기 말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윌로 빌로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2 0월 15일에 출시한 게임인데요. <웃음> <웃음> 이루기가 벌써 죽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웃음> 힘들어 벌써 죽었어 아니 뭐 함정이 갑자기 어난뭐 활성화하는건줄 알았지 이거 뭐와 게임이 정말 불친절하고만 대놓고 그냥 죽어보라고, 그냥, 어? 나빴네. 오! 그쪽으로 갈 수가 있나봐. 오호. 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구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였어. 와, 진짜 나빴다. <웃음> 진짜 나빴다. 뭐야, 먹은 겨? 이게 아마 시체가 있을 겁니다. 뒤진 시체가 없네? 이거 아까랑 다르네? 어, 뭐야? 오, 어쩌? 어, 아! 아 이거 맞다 함정이 있었지 참 처음부터 아... 맞아 처음부터 함정이 있었는데 어? 아 저쪽인가 보다 한방에 나가리되네 그냥 어쥐 와... 이거를... 죽은 애한테서 그냥 다 뺏어 올 수가 있네 루트, 바운드 이러기이러기잘 <웃음> 있어! 어? 없다보이거자이 자식아 어 이제 아 어디를 오 저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 어오 오, 여우 여우 파밍해야지 어한번 끝이야 여우 가죽은 그냥 가죽이라고 되겠죠? 어. 이거 활도 쏠수 있잖아, 참. 어, 어, 뭐야, 이거? 어, 불화살 쓰면 이렇게 되는구만. 곡사로 쏘네, 화살을. 어, 딱히 그런 거 같진 않아. 어호 어어어, 어어어, 허잇! 이런 데선 천천히 다녀야겠네 야, 이게 낙사 없는 게 친절한 거구만? 그래 나 이런 건줄 알고 아, <웃음> <웃음> 어, 신나게 달려갔더니 갑자기 까지가 나를 푹 찌르면서 이생과 저승 사이에서 나를 머물게 하다니 야,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여기도 하, 함정 있는 거 맞아 와, 저 죽어버리네 어, 안 죽었어? 어? 저 <웃음> 봉지 자, 함정 걸 밟았나 봐 오호 이런 게임이구만 한 마리 또 있고 일로와! 와! 와. 일로와! 야 거기 있으면은 내가 그 못먹는단 말이야 여기 한 바퀴네요 아 자.. 잠깐 녹화는 여기서 끊고 밥을 좀 먹고 와야겠습니다, 저는. 자... 1편 일단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음 플레이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개꿈습니다!